주교서풍 금경축을 맞으시는 어, 우리 두봉 주교님을 위해서 특강 되시길 바고 감사드리면서 조은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교님 잠깐 앞으로 좀 찬미애 <웃음> 님 지금부터 존경없는 두봉 주교님의 금명축 4대 슬픔 50주년을 맞이하는 축하의 마음을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꽃바구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꽃바구니와 선물은 두봉 주교님 재직시에 교리고사를 하셨던 자매님이 네, 마음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함께 봉사하고 희생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도 같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는 말로 엄청이라고 하는 노데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축하드겠니다 박수 박 아네시 갓글라다메이 박승기 롤리카 가면은 남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주임 신부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신자 한분한 한 분의 고민을 결집시켜서 우리 세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성무 어, 마당에 있는 우리 성문이 국내 인구를 치르게 된 우리 삼국유 동성민을 외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각각 학당에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대신하시고요. 저희들이 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축하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로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가를 우리 신누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을 다시 한번드리고요 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하세요. 전동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답게께 삽시다. 안에